라고 할뻔 그냥 즐긴다 생각하고 마인드를 그냥 게임을, 게임 자체를 즐겨야겠다. 어, 셔터 들어간다. 아니, 근접샷 진짜 극혐이다. 마우스가 내려가지고 안 돌아가. 아, 저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개도를 가면 안 되나? 근데 확실히 그건 있네요. 감도를 내리니까 진짜 적응만 하면 은 이제 좀 안정적인 보통 봐봐요. 스나가 이런 상황에서 접해서 오잖아요. 중키고 있는 상황에서 맞춰야 되는데 감도가 빠르면 은 이게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미스 날 확률이 높거든요. 폭탄이 근데 감도가 낮으면 은삑살이 나봤자 이렇게 그렇지 빅날 확률이 적으니까 저감도가 좀 굉장히 안정적이죠. 반면에 개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면은 감도를 올려도 되고 저는 개도를 좋아하는데 방금처럼 감도가 느리면 이게 근접에서 조금 어렵네요 아, 셔터핑, 홀리, 제발. 더블킬. 이이니 어, 벨레서 아, 어? 기우나? 아, 레파 하이어. 아, 드디어 트했데형 토스트 드시러 오시죠. 이쁘게 꾸어놨습니다. 영혼의 문을 야간이고아외절친 박관님 친구가 아, 감사합니다 에드블룸 다섯 가 나있다 음. 와이거방망이 쾌감 보이제가 원래 이렇게좀이 제막한 거잘안 들고 다니는데 타격감이 있는데 아 에드블룸도 대게 감사합니다 그 에구블룸 힘들게 보셨는데 이거이거 가세요. 셔터다수. 그래 내가 내가 한번 칼춤 췄다. 내가 우리 편에서 칼춤 한번 췄는데 다 잡혀 뿐너 오케이. 벽에 묵집바버서 누가 벽에 이렇게 도배난?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아 이거 대캔가스까지는 해보고 싶은데 이거 우리 저희 전판 졌잖아 여기 상태. 근데 이제 좀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맨날 30킬, 30킬 도사되겠다. 이렇게 연, 연구해가지고. 왠지 나와 있을 확률이? 아 우리 짝대이 너무 많은데? 자 그럼 엘바가 아니면 왼쪽 전방이겠죠? 자고핑으로 일단 테스트 먼저 잡놓고 아! 좋아! 나이스! 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근데 네, 봐봐요, 우리 팀이 이게 다안 가고 있잖아. 다안 가도 이거 제가 욕 먹어요. 뭔지 알죠? 우리 팬이다안 가도 희한하게 상대방은 남아 욕한다. 왜냐? 남아서 어쨌든 그 사람을 킬했으니까. 자기 잡았으니까. 이제 방송하는 게죄지이짜 이렇게 똑같이 기방하는데. 누구도 욕먹고 라고 할뻔레미안 어서요 잡혀왔다 아이산 아 근데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겁나 추던데 내일은 기온 더 떨어진다는데요 다들 내일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서울 기온이 내일 영하 14도인가 15도인가 와 체감온도는 한 20도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겠다 완전 한파 그니까요, 러 내일 꼭꼭, 목도리까지 그냥 다 하시고, 풀착장 해야 될 듯. 아이고, 써니님, 안 돼. 상대방 폭갈 때 있죠? 여기다가 그냥 점프 이렇게 까면은, 되거든요? 땡 감사용. 저 다들. 아 너무 같은 디자인이 돼요? 어다 아, 뭐 했니? <목소리도> 쪼고 있을 걸. 나이스. 다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무자비형님 믿을걸? 아, 근데, 뭔가 흐름이, 쪼까 좀 무미건조하다잉. 자, 셔터 베치핑 준비. 자, 우리 편, 가는 방향에, 옆 가시면, 대킹까지만스나 하고 돌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공격인데 우리팀이 이기면은 아닌가? 수비를 봐야 되나? 아니 요새 그 스포츠 예측하는 그 그 뭐냐 아, 무당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계속 아 이번 흐름으로 봤을 때 30이 성공한다? 각이 어떻다? 각이 어떻다? 너무 많이 재는 것 같아 진짜 한판 끝날 때마다 한열번 이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야 쿡다 어, 썼나 아군이 치되습니다아 근데 방금 2층에서 설대를 잡았어야 는데 이걸? 아아 아, 아. 둥글둥글난데요 사생이 형 어서오세요 맞아 맞아 대령의포이다 가야죠 안오나 아, 무도없아무도 없나? 아바은있아있는거 같은데. 좋습니다 자큰통에서왔는지 어디서 으는지 모르게 삥을 잘 피하시네 자 그럼 두개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와이 거리에서 이렇게 핵샷이? 이거 작은.. 왠지 좀 물배.. 자굴배가 좀싸긴 한데? 이거 진해 진에서... 거의 밖에 없는데? 아.. 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좀영점 맞아가네. 어.. 조금 이제.. 최적화가 돼가는데요? 잠깐만요. 이제야 좀 맞아 가는구만. 으아. <목소리> <목소리> 맞나? 아이고 이슬리 또두개 감사합니다. 군이 아, 승리하였습니다. 어, 잠깐만. 이제 좀 맞는데. 아 이거 대캐. 되게...